발리 발리에 왔어요. 슬라마타땅. 아니 여기 천국 아니야?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리 또 이제 준비를 또 나름 하느라고 잠을 아예 못 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납니다 발리라고 하면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닐까요? 가고 싶어 죽겠지, 너네 지금부터 발리 여행기를 시작합니다 공항 가는... 들리세요? 공항 가는 차를 타려고 근데 조심히 갔다 와 이러는데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가는 동안에 기내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아, 많이 있아이렇게 많이 싼거야 안녕하세요 드디어 공항도도착해서잖키를만났습이다2 0 h e 가이제정아인데 초과할 것같아요 e 발리에 왔어요 러마 타땅 지랄하고 자빠쳤네 도착을 해가지고 인형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주도 온 느낌이에요 웰컴 투 발리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호텔 입구거든요 제 감성에 맞는 곳을 딱 찾았습니다 발리입니다 발리 여러분 저 발리에 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좋아요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맛있왜 여기 신혼여행주고 오는 알겠어. 네. 아이 no. <웃음> 혼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키키도 없잖아요. <웃음> 아니, 여기 천국 아니야? <웃음>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진짜? 박저 여권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방이 바로 앞이요 바로 앞 난리 났어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로 앞에 소릿가가 있는 거야 천국이 야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 <웃음> <웃음> 살 거야! 나집안갈 거야! 나 발리 살 거야! 엄청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저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으면 나의 그화가 많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앉을 거예요 랑 파스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세트두 와. 사투? 까베이. 아, 그리고 그 삼발 소스. 우리마카시 만져. 간이 좋아. 아, 이거 보세요. 진짜 어떡해? 야, 이게 기본적인 한국의 시골의 느낌이랑 달라요. 뭐, 북한산 같은데 가면 전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도 많이 가고 하는 건데, 그런 기가 느껴져. 일하시는 분들 옷이 너무 탐나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이거 먹고, 제가 우붓시장이라고 기념품 팔고, 추천지여가지고, 오붓시장 가서, 제가 입고 싶은데, 종교적으로 약간 무례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고 있는데, 저건 괜찮죠? 그거좀 왕창 사서 가야겠어요. 하나 사줄게요. 하나 사자가자고 커플로 또, 역시 이형 <웃음> 바로 형님 취급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루왁 커피로 엄청 유명하대요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또 찍고 해보겠습니다 음, 음, 드리마가시스 음, 음, 음. 머쉬럼 숲이랑 오리 가게에서 대표적인 음식이래요 해낙 한발 소스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분명히 내가여기 와서 아나살 빠질 것 같아 여기 와서 이랬거든요. 잘기가여요가 여기가, 여요뭐하기딱 뭐 좋은 날씨구나 약간 이여 느낌 여 아예 잠을 못 자고 진짜 불이 났게 막 이렇게 타가지고 우여절 끝에 타서 오브까지 오는데 또한 시간 반이 걸리고 또 천국에 감탄하면서 틱톡 한 50편 찍고 다 여기를 오가지고 이렇게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싶은데 아... 근데 가야겠지? 근데 저 옷을 사고 싶으니까 일단 오브시장을 가긴 하겠습니다 근데 루아코피는... 생각 좀 해봐야겠어 오브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행와가지고 셀캠 찍는 아재 같아 이제 우부시장으로 갑니다 이거 준대요? 서비스로? 서비스 오케이! 오케이! 25,000원 오케이 내가 또 서비스 약하거든 서비스.